자, 어? 컴퓨터 이제 쓸수 있나? 컴퓨터로 건물소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오, 건물 업그레이드 가능. 경찰차도 새롭게 구입 가능이네. 경찰차 좀 좋은 거 사야겠더라. 숙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요. 캠핑카 이거. <웃음> 순경들한테 새롭게 옷 사줄 수 있네요. 우리 노비기 동네 청년 느낌인데 업그레이드 하니까 진짜 경찰 느낌 나네요. 자, 들어오세요. 차, 흰색 차? 어? 말도 안 걸었는데 먼저 인사부터 하는 게 굉장히 수상한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거래할 물건 있습니까? 감자 한 봉지에 8원? 이름 똑같아 여권번호 똑같아 유효기간 충분히 남았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들지? 일단 좀 내리세요 내리시고 제 초기 분이 미수범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자꾸 말을 걸어 불법적인 거 없어요 빨리 검사를 마치라는 듯한 느낌 뭐 하나를 빠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밀수하지 않았어 근데 수상해 아 잠깐 확인해보자 왜 내가 이 찝찝함이 있는 거지? LK왕국, 잠시만 LK왕국 상품 및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어? 상품! 아그런데 괜히 찝찝한게 아니었어 나한테 상품 판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LK 사람이에요 아, 체포하겠습니다 어? 무고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아 왜? 상품 판매했잖아 나한테 감자 사라 그랬는데? 아네 150원 사고 파는 거는 상품 판매가 아닌가 보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카리스탄 건문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버랜드 가면은 안녕하세요 에버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아카리스타 검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딱그 목소리 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목관리가 잘 된대 아또 LK왕국에서 오셨어 나이가 스물 다섯 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위조 아니야? 나이가 어떻게 스물 다섯 살이지이 외모가 스물 다섯 살이라고 말이 안돼 어? 만료일도 지났어 이거 위조야 이거는 위조네. 생년월일부터 말이 안 돼. 생김새부터가 25살이 아닌데. 여권 번호도 다르네. 사진 생김새는 똑같은데. 아, 어? 자, 화물 목록. LK 왕국은 화물을 들고 오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여권 위조까지 했기 때문에 밀반니부터 했을 가능성이 높아. 밀반니 파는 사람들이 한때 많아가지고. 짭짤했는데 말이죠 트렁크에 숨겼나 혹시? 일 짐을 좀 풀어보죠 말도 안돼세개의 상자가 다 똑같아 누가 이렇게 여행 갈때 이렇게 똑같은 옷 챙겨가는 사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칼로 한번 찢어봐야겠어 일반이 나오진 않았어 아니 뭐 나온 건 없네 일단은 정보가 달라가지고 입국 시킬 순 없고 오케이 거절 일단 모레도 거절이긴 해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래서 밀수꾼들은 안 된다니까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아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구나 돼지별 문제 없는데 나이가 맞네 나이가 51살인데? 나이가 50 넘으면은 통과 못한다고 하거든요 다 괜찮은데 나이가 출입 조건이 안 되죠 거부 아 너무 잘했다 합공적이다 굉장히 출입 규정을 꼭 꼼꼼히 체크하기 잘했네요. 문은 제가 닫아 드릴게요 성공적인 하루였다 어? 체포? 아 범죄자야? 체포를 했었어야 돼? 그냥 밀수범 아니야? 아 그렇구나! 밀수범이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낸 거구나 굉장한 하루였어 마이너스 500원 하루 개털되겠구만 자금이 0 아래로 떨어졌군 하루 이내로 해결하세 못하면 즉시 해고일세 하루만에 마이너스 500원 아니 오늘 하루 안에 이거를 복구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밀수품들을 팔아야겠구만 빠르게 검사를 마치고선 경찰 서로 가겠구만.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좀 빨리 빨리 검사하겠다. 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좀 빨리 가야 돼. 아유, 오늘은 좀 검사가 좀 빠를 겁니다. 어 보드카. 어? 보드카 제 테크 성공했다. 오케이 100원 메꿨다. 별 다른 게 없는데 이 친구는? 어 라리연합 공화국가 뭐 있지 않았나? 미수범이구나. 아 깜빡하고 서볼 뻔했네. 아 마지막에 아주 그냥 잘았습니다어 급하다. 마이너스 300원. 아니 라리연합 공화국 맞잖아. 미수범 검문구역 정리하고 이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 어. 정당하지 못한 체포. 마이너 400원. 오늘 하루 안에 메꿔야 된다. 어쩔 수 없어. 밀매범이 건네주도 뽀찌로라도 버텨야 돼. That's 없는 that's 문제도 that's 만들어, that's 그냥. 그냥. 가족 위험합니다. 빛을 갚으려면 that's 이 길로 가야 합니다. That's that's 제발 입국시켜주세요. 에 LK 왕국은 상품 및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that's 나라야. That's 급하다고 that's 하는데, that's 조금 that's 말을 좀 걸어보면은 돈을 주지 않을까? 딜을 좀 하고 싶은데. 딱 건네줄 수 있어. 사실 뭐, 호그 정도야. 원래는 입국이 안 되거든. 근데 돈을 주면은 건네줄 의향이 있다. 나도 좀 주머니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 혹시 뒷돈이라도 좀 급해, 급해, 급해. 뒷돈, 뒷돈... 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거 봐. 전문관 박사다.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부장, 무장, 무장, 무장. 어디, 어디... 아씨, 어디야? 비껴, 노비, 너 공격받는다고 나왔어. 아니, 한대 맞았는데... 일단 슈터, 슈퍼 슈터... 왜 잘못 끊었을까? 혹시... 그럼 내가 둘, 둘, 셋, 둘, 다... 이렇 공유를 잃었습니다. 안기죠 공개해도 게 너무 많은데... 남은 적서 하나... 어원처럼이 없어. 소원... 혹... 자, 정 역시... 우리 경찰관 년이... 어? 300원 오너스... 화벌... 백단 피해주고... 오케이... 덕분에, 마이너스 400원에서 마이너스 100원까지 회복했다. 자, 지금 경찰서까지 가야 돼가지고, 팝팝이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구만. 뭐 숨겨놓고 이러진 않았겠지? 오케이, 가세요, 가세요. 급해, 급해. 검사할 사람 많아.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아, 좋아, 좋아, 좋아. 나도 이제 적자를 메꿀 수 있겠구만. 슬슬 차에다가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 아! 나왔다 전딱 느낌이 좀 왔었어 여기에 숨겨 가보자 아유고야 약물 낭물... 코카인 아주아주 그냥 체포하고 바로 그냥 당일 경찰서 갑니다 자 가보자 지금 3명! 아이고야 아주 수학이 좋아 수학이 언젠간 나도 대도시 경찰관이 되겠지 이 친구들 경찰서로 데려다 놓읍시다 성실하게 일하는 느낌이구만 검문소 떠나기 아카리스타을 돌아다닐 때는 저굉장 무리를 경계하세요 아주 공격하겠다고 선포를 놓는구만 아, 에라이 싸울까? 버스 안에 있으면 강할 아, 아픈데? 아, 성실 이래 이랬는데 죽고 싶지 않아. 바로 수의 전환. 조금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데 또 여기서 갱단이 나타나는 거지. 포켓몬스터 마냥. 돌아다닐 때마다 착 나타나. 참 풍경은 좋단 말이야. 미수범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오래서 문제지. 노동교화소에 도착. 여기다가 이제 죄수들을 이제 두면은. 아, 나 말고 성실한 경찰이 한번더 계시네. 뭐야. 차, 차 문이 없잖아. 아주 그냥 걸레짝이 돼버렸군. 와, 노동 강도. 잠도 못 자고 찜나 지금 해 떴어 벌써 새벽까지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 근무 환경 이게 다 일하다가 생긴 마이너스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생겨 그걸 메꾸려고 또 일을 해 <웃음> 엄청난 근무 환경이다 심지어 근무소가 바로 집 옆이야 그나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 일에 만족하며 하고 있지 지원금도 끊겼어 심지어 근무하는 곳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텐트도 아니고 이 허름한 최고다 최고지 자 오늘로써 8일차 문제될 게 없음 우리 검문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밀반입인데 착실하니까 더 수상해 이렇게 외딴 검문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밀거래인데 아 어색한데 승인 자체가 흠... 진짜 문제될 게 없음 좋아 보내주자 아, 오랜만에 또 착실한 그런 입국자가 오셨네 수상한데 어 요즘에 밀반입하는 사람이 없네 왜지? 밀반입 슬슬 할때 됐는데? 슬슬 밀반입 할때 됐단 말이지? 똥통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구만 여기가 저희 비밀 아지트입니다 똥통 헬로 반역자의 은신처 우리는 지금 반역자 가브릴로프를 뒤쫓고 있습니다 아, 그는 현재 블라드 상점에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방군의 은신처로 데려다줄지 모르니까 걸어갈까? 차 타는 거 생각보다 빡셉니다 제가 새벽공기 맡으면서 걸어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방금 전에 잡아야 되돼 있잖아요 가브릴로프 그 친구가 반역자여가지고 총싸움 났었었죠 그 총싸움 났었던 사람이 그 친구인데 그게 지금 상점에 있대요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미행 적진의 본거지를 찾아야 돼가지고 미행을 해야 됩니다 가브릴로프를 뒤따라가세요 가브릴로프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잠깐만 가브릴로프 차탈것 같은데? 아 아, 가브릴로프가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뭐야 붕붕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이거를 뭐, 이거를 못 보는 게 바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 거리를 못 보는 거는 솔직히 바보 아니니까 어느 바보가 이걸 모릅니까 도대체 엔진도 키고 기다려 아니 이거는 이거는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 음, 적당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거리지 가까이 가면 의심하니까 굉장히 그런 친 왜멈추지 아! 차에서 내렸나봐 차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통화를 없는데? 차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돼 밀스프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빨리 가자 빨리 가지 대놓고 미행하 관찰 관찰 미행이 아니라 관찰 오가이가이 먼저 갈까? 먼저 가기 야 빨리 와가브리라 빨리 와 부리라 빨리 가자 이제부터는 갈 곳이 없는데 숨을까요? 숨자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부장 상태는 들어오려데 완전히 무장 상태죠 어? 아닌데? 언제부터 날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진실? 공산주의 폭군 독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반대쪽 팔을 독살 시도했네 피해 주먹 그니까 러 나라가 공산주의고 그거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피해 주먹 거기에 멤버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 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끔찍한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명령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가난한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인데 체포하기를 하면은 지금에 있는 정권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거고 놓아주기를 하면은 다 같이 일어나자 혁명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나는 근데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민주주의를 좋아하긴 하지만 체포해야 되나 놓아줘야 되나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아니 분명히 이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총쌌잖아 채석장 가가지고 우리가 가브릴로프 연락이 안 된다고 갔을 때는 우리한테 총 쏴가지고 동료 한명 죽었는데 그잖아 동료 한 명이 총 맞아 죽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 나라를 위한 혁명당이다 우리랑 같이 이 나라를 맞서 싸우자 이게 뭐야 내 동료는 아직 하루밖에 친해지지 않았던 동료긴 했어 아직 그 동료랑 말을 섞어본 적도 없었어 총으로 죽기 한 5초 전에 천마디 했었어 너 어쩔 수 없다 가브릴로프 너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혁명이 맞다고 해도 넌 살인을 저지르긴 했어 체포다 어쩌서 그런 선택을 가브릴로프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는 도착하자마자 예전 동료에게 반역에 걸맞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편에 섰습니다 굉장히 게임이 흥미로운데? 약간 GTA 느낌이다 아, 뭔가 사건에 휘말린 느낌이 들어 이들 중에 왠지 피해주벅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느낌이 쎄이거뭐총 쏜다고 이상해지고 그러진 않겠지?